여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상에 와서 담에석 여러 해당해갈 공물을 청하니 이놈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낭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잡아오리라니라사울이 행하여 담에석에 가까이가 돼 호령이 하늘에서 빛이 저희를 둘러 빛을 쥐라. 땅에 엎드려져 드럼의 손이 서가라. 사울아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야식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데 가라. 카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는 이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썼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 성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시금을 천폐하니라 그때 다의섹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어, 제작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 부대 아나니아야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기더니 일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어, 집에서 다사라 하는 사람 사울을 다사라 가는 우리라는 사람을 찾아라. 저가 기도 적이라 저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소하여 다시 보기하는 것을 보았느라 하시는 오 아나니가 데려오여이 사람은 대련 내가 여로 사람에게 들은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덕에 적잖은 해를 끼쳤나이다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 사람들에게 받았나이다 오늘. 저게서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세를 자손 사람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가 떠나 그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 내 형제 사오라. 내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심에 이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의 눈에서 피를 같은 것이 벗어 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이라 세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한 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오늘 저는 어 요한 어 사백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큰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꼭, 만나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셔. 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뭐, 다른 사람을, 뭐, 다른 사람을, 어, 어, 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죠. 어, 그래서 뭐, 어, 대통령 될 사람을, 뭐, 잘 막, 지극청소로 잘 만나가지고, 잘 보편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 어,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한 잔이 또 얻어가지고, 예, 권세 부이다가들까 선이 어떻게든 잘하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변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 근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을 못만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가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 예수님은 착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아. 목사님 예수님은 착한 사람만 만나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도 물론 만나지만 저 가장 흉악한 사람들도 주님은 아, 만나주는 줄믿으시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네. 아, 만날 수 있고 말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옛날에 여러분 이 1800년도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존 어,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 찬송을 부르면 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소리> 먹고 듬치 설리신 주네. 교회 생활을 60년 55년 6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약 32년 30년 동안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만다녔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30년 후에 어느 기도원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목사가 됐어요 세상에서 옥상자 여러분 오이 찬성을 보는 존 뉴턴은 자치독한악질이 악질 너새 어. 누구 같아 누구 같으데자 악질 노예상이에요 노예상 제가 노예상.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 자 아프리카에 가서 자 흑인들 그러니까 흑인들 무자벌 흑인지를 막 붙잡아, 흑인들. 이거 얼굴색이 까맣다는 저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 미국에 가보니까, 차, 이런 얘기 참, 흑인들이 또 살들까봐 내가. 얼굴이, 얼굴색이 까맣다는 이유로, 팍, 참고 붙들어다가, 폐에다가, 남자고, 참고, 남자고, 여자고, 아 그, 아, 강아지 붙듯이 다 붙들어서 가지고 폐에다가, 배미창에다가, 응? 혐미창에다참 침창처럼 실어놔요. 참, 정말 악질 중에 악질 노예상인 존 루턴이에요. 네. 그래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팍, 여보세요, 여보세요. 설교를 잘 들어, 인생이 대망 나는 줄믿으시봐말 근데, 네. 이 사람 얼마나 악하냐면, 바다에도, 바다에도 경찰이 있어요. 바, 바다에도. 바다에도 경찰이 있어요. 경찰, 행계, 경찰, 경찰, 배가 오면, 그 들키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산채로, 산채로, 어, 돌에 매달다가 바다에다 빠치로 죽인. 이는 악질, 악질, 너의 상인, 존두트이 사람, 고원받을가고원못받을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철놈, 불못에 철어라! 그럴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냐? 근데 이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여러분 늘이 노예상인인 존루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험한 물결, 험한 물결 속에서, 지어 물결에서,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오늘 어 주님의 사랑은 오천나나 되는 영광로 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영광로 속에 야만한 이새쿠채이큰 철도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아내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뜨거운 사랑이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기 래 실어버리지 않 그런데 어머니가 그정 뉴턴의 어머니가 탁 기도합니다. 따서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네. 위대하다. 목사님, 이건 아버지 기도는 위대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물어보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나도, 아버지 기도는 사실 시원차아요 남자들은 사실 기도를 그렇게, 네, 저, 여,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처럼 그렇게 기도를 지배하게 못해. 근데,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어, 모성애가. 응? <웃음> 응? 어? 어? 배 속에서 열달 동안, 배 아파서 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웃음>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들 악질로의 상입니다. 저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네, 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기 거생각하 그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들 먼저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불모세간들을 켜가시고 자녀들 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럼 목사님, 나도 천국과 확신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해이 시간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다 나눠, 다 나눠,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천국 못보내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슨 무슨 뭐 천국 축복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말이에요 축복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천국 못보내는 목사가 뭘 보고 강단에서 뭐, 뭐, 뭐, 뭐 어, 설교를 합니까 아. 천국에 학식이 없는 사람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성국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 자기를 내 던질 수가 없어요 없어요 목세가 아버지 생각해도 긴가민가 안돼요 아, 긴가민가 안돼 할렐루야 긴가민가 안돼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하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기시잖아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잔잔한 바닥건에 갑자기, 존 뉴턴이 탄 폐가, 크으, 풍이면서 막, 막, 폐가 막, 예? 폭풍. 폐가, <웃음> 폐가 막 90도로 왔다. 잠깐만, 막,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어, 악인들이요. 악인들이 죽음을, 의외로 죽음을. 아인데 왜? 그러니까 예수, 우리 예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네, 아멘? 네. 아버지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 <웃음> 할렐루야. 네, 네. <웃음> 근데 이 아기, 그냥 존나 저리 막 뉴턴, 아유, 큰일 났다. 나 같은 악질은 바로 죽 불법생 할텐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살고 싶은 거야, 살고 싶은 거지. 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죽으면 죽지, 뭘 벌벌 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상 그 상태가 오면은 살고 싶은 거야. 내가 어느 분이, 어느 분이, 어느 분이 임종을 뭔는데 목사님, 더 살고 싶어요. 더, 더,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그럼 제대로 좀 살지. 응? <웃음> 해 네? 술을 퍼먹고 그래. 술을 퍼먹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아, 그럼 몸을 망가뜨리려고. 이더 살고 싶대. 더 살고 싶 근데 네, 여러분, 근데, 차 여러분, 그 차례 예수님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는데, 어머니가 막, 막 기도하는, 막, 기도하는 환상이 보인가, 이, 이 악질 뉴턴이. 할렐루야! <웃음> 네, 네, 네.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이 어머니가 막, 기도하는 모습이 막, 근데,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악인이라도요, 마음의 문을 조금그 방, 그 방향을 방량,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만 조금만 열면 돼. 어? 응. 활짝 열어 소리 안 해. 조금만 주님, 주님, 나도 주님을 믿을 수 있나요? 주님, 나도 주님을,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가져야 되겠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그냥, 근데 뉴턴이 그런 마음요 하, 아, 나도 살고 싶다. 내가 여기서 물에 빠져주고 네. 할렐루야 네. 내가 야, 바다에 풍랑에 빠져 지금 내이세이 얼마나 나도 해결할 기회를 줘야지 하나님 아멘. 아, 네. 나도 해결할 기회를 줘야지요 아, 네. 크,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도 우리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세요 나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착하고, 선하게. 그래요. 촤 아, 여러분, 이게, 인생은 함부로 살게 아니야. 이, 인생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목살이 뭐, 한 번밖에 없는 인생내 마음대로, 아, 설치고 살해 좀, 뭔 소리야. 아, 근데, 성경을딱 보니까요. 아, 누가 보면요. 누가 보 보면 마태, 아, 마태 보면 16장. 16장, 20, 2 어, 7장이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대. 그 그래,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란과 공고가 있어요. 참다 참고, 다시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참고 선을, 선을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 선한 일을 해야 될 준비시발. 아, 네. 사회에서도 착한 일을 해야 돼. 선한 네. 참고 선을 행하면 네. 생명과 평안이다.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뉴턴에서 기회를 주네요. 그 그러니까 성령이, 어, 성령이 그, 어, 그 순간에 이허만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자 네. 어, 자, 사냥 불옵시다 다시 한번 날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노예상인을 하지 않고 주님 믿고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 배를 뒤집어, 뒤집어 버릴 것 같은 바가 잠자 해베이는 거예요. <웃음> 할렐루야 네. 목사에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라고 그래요. 리전이 하시는 거야 네. 아멘. 아멘 우리 조리은 저는 풍랑도 잠절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여러분 8장에 주님께서 갈릴리바다 풍랑도 잠재신 주님 풍랑하 아, 네. 근데 이 뉴턴이 크고 뭐 주님 만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노예상인 근처도 안 갔어 근처도 안 갔어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에 놀라와 아, 네. 그래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다다 죄가 더 그데 어? 내가 보면 요 아, 죄가 많은 사람은 그런데 죄가 많은 사, 이런 사람이 회심하면더잘 믿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잘안 믿더라 뭘 그러, 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사는데 그래도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있는 아, 자기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사울도 그런 사람이 요 사울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추자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울도 사람을 죽이는데 추자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 사울이요. 그래서 또나 예수 믿는 사람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기독교 법책적으로 야 돼요. 따서 나를, 나를, 나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가서 빤 뜯어버려야 돼 어떻게?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가서 머리림 뜯어 버려야 돼. 우리 저 아, 저기 저거 아,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요새 사람이 철불점좀 가더라고. 조금은 <웃음> 내 마음에 안된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 술 먹다가 내 마음에 드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 어, 그냥 그냥 보그로 보그로 다 보그로. 내 그러냐? 어? 사랑 이야기. 오늘 여러분 자 오늘 사울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을 촤 잡으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다쳐 놓으려고, 구사를 들고 담에석으로 그래서 사울, 그래서, 어? 사울님, 사울님, 그 예수쟁이들이요. 내 많이 모여있는 내가 알았어요. 어디야? 저기 담에서이라는 곳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다 막, 막, 바글바글 한다는그러데요 그래서 지어도 이제. 그러면 커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의 공을 받아가지고, 자 군인들 듣고 말을 타고 탁탁탁탁 근데 우리가, 근데 우리가 능력이 어디서 냐 우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우, 하나님, 저놈들을 풀못에 쳐다버리세요 이렇게 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어디 까불고 있어, 나한테. 그러 어, 생각한, 뭐, 나 유튜버, 뭐, 난리야, 막. 저, 자, 자, 막, 막, 응, 안 돼. 우리 그런 거,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할렐루야. 아, 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기도해 아, 뭐 하나님, 몰랐으니 좀, 축복 좀막 잘해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가 태우냐? 나한테 태는 거야. 말씀 들어서 하시기 바란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걸 캬, 하고 막 하다가, 아,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이 담에서 길목에서 막 하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군데 나타나그 이후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난 적이 별로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이 오셨지 어? 여러분 성령이 그리도 여기 인데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게그 예수님이 계신 거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난 예수님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 분이 아니야 어.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막 살아가지고 예수님은 막 예수님은 요막 여기 조명이 확 빛이야 비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어 여보세요 예수 만난 사람은 얼굴이 흐해 꺼부치지대 할렐루야 <목소리> 어, 그 사이에 얼굴이 흔하시고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 할렐루야 예수 만난 녀석 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은 막, 강력한, 막, 서체한이트보다 막, 막 태양 강한, 막, 큰 빛을 몰고 다니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함부로 쳐다보면 큰일 나, 예수님은. 눈물 가골하고 쳤다, 막. 예수님이 다 서울에게 맡아. 서울어, 서울어.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늘, 하늘 공중에서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촥, 서울이 어? 서울아 서울아 서울아 어? 그러니까 서울이 갑자기 있잖아요 근데 빛이 빛이 빛이면요 센 빛이 비치면 눈을, 눈을 감아버렸대 근데 눈 감을 틈도 없이 갑자기 빛이 세니까 그냥 빛이 비치니까 서울이 아내눈 할래 <웃음> 그래 그러면서 그냥 아, 아 그대로 끌으면서 그냥 말, 말해서 떨어져야 떼골떼골 굴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엄마를 하시며, 시해 차아. 사오라, 사오라. 야, 그냥 불러줬으면 좋겠어. 사오라, 사오라. 니가 어찌하여 나를 빚박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안 했어요? 어? 잘 닥쳐. 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핍박해? 예수님을 핍박해서 핍박 안 했어요? 안 아, 했죠? 네, 누굴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핍박하면요 은 우리 예수님 너왜나 핍박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핍박하지 않으면 예수, 예수님본 적도 없는데요 근데 이거 뭐, 주요 주요 근데 계속, 갑자기 눈이 얼마나 사월이야 눈이 팍 잖나 네? 어떤 목사님 어, 주여 니시오이까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 갑자기 갑자기 불이드면 어떡해요 갑자기 불에 드냐 아이고 뜨거워라 이렇게 충청도 <웃음> 사람은 아이고 뜨거워라 충청도 사람은 아버지 충청도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돌 굴러 가요. 그러면 맞았다. 그런데 <웃음> 야 주님. 갑자기 주여. 주여. 누군데. 니시아. 누군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왜 갑자기 눈물 정도로 뜨거우니까. 어? 건달, 건달이 그러면. 그러니 사오름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주여. 니시아. 그러니까. 건달이 건달 만약에 건달이 어떤 새끼야? 이렇게 <웃음> 나왔던 건달이 금. 근데 사울은 주여! 주여! 누구시옵니까? 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살인자 사울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나니라. 근데 중요한 건이 소리가요, 서울에게밖에 안 들리는 거야. 다른 은혜가 다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같은 설교를 해도, 아, 목사님 오늘도 뭐, 잠을 잘못 잔다. 이렇게 호두방정을 떠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 똑같은 장소에서도, 아, 목사님이 오늘도 개칩, 뻥뻥을 참차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 하,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근데 만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서울에게만 들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안 들리는 거야. 같이 간 군사들이 수백 명 되면 안 들리고, 사월에게만 들리는 거야. 여러분, 사월이 그래서, 차 참... 눈이 갑자기 뭐니, 멀... 그가 그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나도 인사, 나도, 이상해. 나도 이상해. 눈이 좀, 점점 나빠지는데. 야 내가 이러다가 소경되면 어떡하시나 갑 그래, 겁이 돌컥 나는 거야 어? 앞에 안 보이고 겁이 돌컥 나는 거야 그래, 갑자기 사올이 소경이 됐으니 시각장애인이 요새 소경이라는 것부터 안 돼요 소경이라면 어? 소경이 벌떼처럼 소경이 달려들어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어? 시각장애인이 되면은 여러분 뭐 그래 막 부추겨가지고 팍 부추겨가지고 안하 직가거리에 응? 어? 어, 유다 거리에 집가라는 어? 어? 사람의, 어? 유다라는 집에, 어? 집에서, 사월이 거기서, 크... 거기서, 3일 동안, 막, 막 식음을 처음 패고, 막 갑자기 눈이 안 보고, 막, 그 눈에 막 햇빛이, 이거 대 돼서, 눈이 막 됐으니까, 대 돼가, 돼가지고, 아프고, 막,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왜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났냐? 크... 그러고, 그, 막, 그러고, 3일 정한 막, 심어봤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 아나니아. 아나니아야, 또, 예, 주님, 너, 어? 집가거리, 유다라는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니가 가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해라. 그, 아나니가, 예! 사울이, 그, 사울만, 그, 사울 소리만 들어도, 강아지가 오줌을 싸죠. 사울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에 사, 사울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가, 죽이고 가만히니까 사울이라고요. 어? 아이고 그 사람은 다민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집어넣는 철천지 원수인데 왜 나부터 그 사람한테 안수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딱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사를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그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도 택한 그릇이여. 아, 네. 저도 그랬어 나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요새 내가 알았어. 왜 세상이 잘나고 있는 날 붙잡아다가 최종시켜 이렇게 이렇게 고생만 시키시오 예수님 <웃음> 택한 그릇이 할렐루야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내가 엉뚱한 날 가도 아버지가 불러 세워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하다라도 주님면택해서날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근데그아지를 사울도 담에서 또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3일 동안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하늘로야 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벌벌벌벌벌 떠면서유다한 집이 찾아가 가지고 형제 사울은 그 유다에게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 하잖아, 혼자. 다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응? 어?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어, 어 그렇게, 어, 아나니아는 사람이오감도 기도하면, 기도하면 내 눈이 밝아질 거다. 사울에게도 똑같이 그런 계시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 아나니아가 착, 아나니아가 착, 안수하니까, 서울이요 서울이 눈에, 이 눈에 눈이 허연 백태가 허연 백태가 허연 게 백태가 끼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영적이며 어. 여러분 교회에 출사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문의 생활을 가지고 눈도 허연 백태가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돌아다 보니까 생각 천국갈 생각 안하고 세상 생각으로 꽉 차있어 세상 어? 세상에 욕심으로 꽉 차있고 세상에 권력적으로 꽉 차있고 그그 그, 그 눈에 백태가 그 서울처럼 눈에 백태가 낀 거야 백태가 백태를 어떻게 보내야 돼어 할렐루야 백태가 아나니아는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이 백태가요 차 벗겨지면서 실령한세계확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신령, 신령한, 하늘 세계를 모르고 신령한 세계가 열요 교회는 다, 말씀은 다 신령한 거야. 신령한 세계에 대한 얘기지 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등으로 다 신령한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돼고 요거 하시면 요거 하면 대박납니다 요거 하면 자녀들 잘 됩니다. 그럼 점쟁이한테 가. 점쟁이한테. 요거 하면 다잘 됩니다. 요거 하면. <웃음> 목사님, 목사님 내가 목사님 내가 중국집을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웃음> 할렐루야. 아그 옛날에 내가 뭐, 목사님 내가 중국집 할라 전도사님 내가 중국집 할라 그러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아 그걸 나한테 물어 하고 할라 하고 말라 그,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세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울이 신령한 세계에 열렸어요 아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야 사울은 사울이는 이름이 큰자란 이름이야 큰자 사월에 그래서 사월이 가만히 산데, 아이고 큰자이 보십니까? 아이고 큰자이 보십니까? 이랬단 말이야.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어? 그 예수 없는 인생은요, 다 아이고 큰 자가 무엇니까 아이고 큰 종이 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렇게. 예수가 없을 때 사울이 그만해 가지고 아이고 나큰 자야 나 사울이야 이거 이거 나큰 자야 까불지 마 이런, 이런 거야 근데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거예요나큰자 아니야 나 소자야 소자 나 작은 자야 나나 나 바울이야 바울 나 작은 자야 나는 어, 그니까, 사월이 웃잖아요? 사월이 에베서 3대 8절에 나는 칠삭, 나, 나는 칠삭동이 한 명이야. 나는, 나는, 어, 만삭, 열, 열달 만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잘못해가, 여덟 달 만에 나온, <웃음> 아, 팔삭동, 요렇게 자기를 낮춘 거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만나, 시바랍니다. 아, 네. 주님 만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여러분 변하는 줄 믿으시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사, 사울은 자, 흘러라, 흘러라에 땅에서는 작은 자지만 땅에서는 여러분 작은 자지만 흘러는 큰 하나라라, 큰 흘러라, 흘러는 큰자가돼 그래서 사울이 흘러라 러날 네. 성경 유일하게 여러분 유일하게 천국을 갔다 온신학 시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사울. 어? 사울이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의 사월이 어느날, 내 영혼이, 몸밖에서는지몸 밖에서 밖에 모르게, 허연히 셋째 안으로 끌려가서, 차, 응? 셋째 안으로 끌려가서, 가히,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을 보면은요, 사람이 너무 좋은 걸 보면 표현이 돼요안 돼.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어떤 소리가 나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 야, 조금 아프면 아야 좀더 아프면 아이고 야더 아프면, 아프면 아 이러는 거야 너무 좋으면 아이고 좋다 음에 좋은 거그 그 너무 좋으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죄인에서 큰 자에서 작은 자 예수님 만나고 큰 자에서 작은 자 지옥갈 지옥갈자에서 천국에서 큰자사월이 인생이 어? 다 나도 나, 나도 나도 요철 나도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어? 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사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인생이 확 뒤집어지기를 추합니다 네. 어떻게든, 감사, 감사, 감사. 저는,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네,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 내가, 어, 내가 쉽게 펴서, 너무 돈이 더 많, 내가 100억짜리, 응? 내가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100억짜리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내가 얼마나 100억짜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여기다 주머니에 딱 넣고 있어 100억짜리 아멘 해주세요 이게비율을 하는 거야 네. 내가 100억 100억짜리 얼마? 계사이 그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여기 쫙 치우고 있는 거야 치우고 있는 거야 어? 100억짜리 여기다 놓고 여기 이쪽 주머니에는 어, 요쪽 주머니에는 30만원, 80만원짜리 어, 금, 그니까 요새 금만돌이 한, 예를 들어, 어, 한 250만원짜리 금, 금 10돈을 주머니에 어떻게,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어, 따져, 엄마, 엄마, 엄마. 요쪽 주머니에 있는 거, 요 10돈짜리 금, 금, 그금반이나중면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어떻게 구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거, 여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 모아가 타이어 배우지 그래 네가 가잖아 그리고 동생이 또 와가지고 소문 듣고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뭐 어제 아, 아, 뭐 이럴 때내 금바지가 많다며 자, 자, 그, 나 하나 주면 안돼 근데 요게 요게 구두색 안 돼, 그게 어떻게, 어? 그게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거 보 그거 포태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어? 105억짜리 다 사야 돼? <웃음> 이렇게 하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 예수님 자, 예수님이 여기는 값을 나는 그렇게 살, 그렇게 살, 살, 살고 있어. 그렇게 살려고 막 뭐, 예수, 예수님이, 값이 는예수님이 가수 을 써있고, 나머지 장, 아이고, 요 작은 것들은 니가 가자라 니가 가져라 니가 가 왜? 근데 예수님 달라고 하면 안돼 응. 언니 예수님 주면 안돼 그건 안돼 <웃음> 할렐루야 네. 너 예수님 안다고 인생 변화되기를 축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음> 예수님은 좋은 사람만 우리가 죄인 됐을 때그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하신 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 사순을 변화되는 역사가 이어나가요지시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